몰라. 이걸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맞다. 내가 이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한테 꿀팁, 꿀팁이 있어요. 누가, 나 사진첩 좀 보여줘. 막 이러거나 그러는 상황이 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얘한테 이 핸드폰을 맡기기가 좀 불안해. 맡기기가 좀 불안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 은그 특정 어플만 그 사람이 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이거를 실습을 제 핸드폰으로 했었거든요. 홈버튼이 있을 때는 홈버튼을 세번 누르면 어시스티브 터치라고 해서 그 아이폰 화면에 반투명한 홈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으로 해서 그걸로 분명히 이 기능을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왜안 되냐. 설정에서 못 찾겠다. 이거 어떻게 구동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 명인가 물어봤는데 다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능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이쯤 되니까 내가 내가 기억조작인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답답해서 막 구글링을 막 열심히 했어. 구글링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외국인이 외국 웹사이트에다 그걸 써놓은 게 있는 거야. 블로그 같은 데다가. 그래서 내가 그 사이트 알려줬어. 내가 이런 링크를 찾아서 어떤 외국 유저가 이거를 기록해둔 걸 찾았다. 봐라. 그랬더니 이건 뭔데? 그 그러니까 맨날 고객들이 찾아봐서 알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른데, 장난 똥 때리나. 그니까, 웃긴 게 뭐냐면 애플도 이런 기능 만들어 놓고, 이게 되게 유용한 기능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고, 그, 폐쇄성이, 폐쇄성이 짙은 애플이 정말 만들 법한 그런 기능인데, 어? 이런 좋은 기능을 이거를 왜, 이 기능 없애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 그래서 이거 기능을 봤더니, 이게 아이폰 지금 설정에서는 이게 이름이 좀 바뀌어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피스티브 터치에서 설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게 설정에 들어가면 그 손쉬운 사용이라고 있어요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서 그맨 밑에 있는 사용법 유도가 있거든요 사용법 유도를 해두면은 체크를 해두면 제가 어떤 어플을 켜 설정 어플에서는 안 돼요 그냥 어떤 어플이든지 어떤 화면이든지 폴드 버튼이나 어 뭐홈버튼 있는 사람 홈버튼 그게 약간 화면이 작아지면서 그 위아래로 뭐가 떠요 뭐라고 뜨더라? 왜내 구동 안 해놨냐? 어 그게 따다닥 세번 누르면은 사용법 유도 시작 취소 옵션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누르면은 내가 설정해둔 사용법 유도 비밀번호를 치지 않으면 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한테 핸드폰을 맡기거나 뭘 전시해 두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거를 만질 수 없게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밖에 어플을 사용할 수 없게끔 잠금을 해두는 거예요 그런 기능인데 이거를 아무도 몰라 개어였어 이걸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면 어시스티브 터치로도 이것저것 되게 할수 있는 게좀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기능이 좀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홈버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시스티브 터치를 좀.. 예.. 나만의 이제 그 간지뽕에 취해서 아.. 정말.. 나는 이렇게까지 아이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호히로로호로로로휘두루맞두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예.. 그렇게 쓰고 그랬죠, 혼자. <웃음> 저희 요원님들 중에서 이제 사주 조금.. 사주 잘 알?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가 뭐냐? 나는 그 개인 거야. 되게 집요하고 물고 안 넣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